그냥 커피 한잔 먹기 아주 그냥 아주 힘들어 그냥 아, 와 사람 진짜 오지게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3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쪽이 중문이고 이쪽이 대기한 데 여기는 M도 이거 예쁘다 이제는 3잔을 먹을겁니다 뉴 올리언스 란떼 그립으로 한잔 이렇게 먹을거고 오늘 오고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세잔을 먹어야겠습니다 어 2잔 먹고 후회할 바에 그세잔 먹고 배터지게 먹는게 낫겠습니까 저희가 란떼에 원두가 들어왔는데요 블렌드는 헤이즈밸리 밀인데 닭두 초콜릿에 약간 쌉싸름하고 푸짐한 그런 풍미 싱글은 에티오피아 민수고 있어서 과일같이 은 상큼하고 깔끔한 그런 맛인가요? 좀 블렌드로 주세요 뉴 올리언스 이거 하나랑요 드립으로 싱글 오리진? 네. 오늘은 온돌아스라는 것도 에요 레몬쿠키 하나랑 바닐라 케이크 리 안나는데 뉴 올리언스 라는 커피를 먼저 나와서 마셔봤는데 끝맛이 약간 풀향 아주 정말 살짝 나고요 아무나 드시기에 무난하게 드실 수있고요굳 시럽같은거 안 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료예요저 앞에서 김사장을 부르네요 음료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사장님이 그냥 음료 투자 하신거 맞아요네 맞아요 랍데이 신거요 아, 네, 네, 네. 30분 걸렸습니다 <웃음> 이정도면 이 정도면 기다리고 사 먹을 만하지 않습니까? 뭐 커피를 샀으니 그 집으로 가야겠죠. 두그 번째로 시킨 음료가 그냥 라떼 아이스예요. 아이스 라떼.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시킨 게그 뉴올리언스라는 음료를 시켜서 먹지 않았습니까? 그걸 시키고 나서 이걸 먹으니까 안맞도안 안 나요 사실. 사실 이거만 먹었으면 조금 더 이제 미세한 차이를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뉴 올리언스 라는 음료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떼가 좀밍숭맹숭 하긴 한데 세 번째로 시킨 음료는 드립으로 내린 싱글 오리진 커피 따뜻한 거고요 보시면 여전히 커피는 블루보틀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어, 뉴 올리언스를 먹고 그리고 카페 라떼 아이스를 먹고 이제 입을 정화하기 위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은 산미가 상당히 강해요. 산미가 있고 발란스 좋고요. 맛있어요. 그리고 또 디저트를 시켰죠. 우리가 저는 바닐라 케이크를 시켰습니다. 포장은 이렇게서 나오고 있고요. 겁니다 바닐라 케이크예요그만한 사이즈인데 거의 5천원 하죠 겉에 이렇게 발라져 있는거 이거 같은 경우는 초콜릿 같아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다음 디저트 경우는 이제 레몬 쿠키를 시켰습니다 손바닥만한 원형으로 된건데 겉은 이제 레몬하고 설탕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코팅이 되어있는 것 같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엄청 셔 엄청 셔요 근데 그 맛이에요 먹어보니까 겉에 발라져 있는 거 레몬 아이스티 졸여가지고 네, 굳힌 것 같은 그 맛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쿠키에 레몬 아이스티 가루를 묻힌 것 같은 그런 맛 결국은 맛있다 맛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맛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